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비농번기에 트랙터 주행 중 전복되어 사망한 경우 직업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제할수 없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8 가합 547304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나 원고 A 또는 망인에게 망인의 트랙터 운전 여부 및 부업 등 업무종사 여부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K에 대한 경찰 진술 및 분답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트랙터나 농기계를 운전하고 있었다거나 부업 등의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을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4년경 자신의 명의의 농지를 모두 처분하였고 철원 지역이 아닌 화천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L점을 운영하였고 그후 철원에서 원고 A와 함께 M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트랙터를 계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거나 농업을 계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영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 사건 트랙터는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농봉기가 아닌 겨울에 망인의 형인 K의 부탁으로 농로에 빠진 트럭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를 운전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는 작업하던 중이 아닌 망인이 이사건 트랙터를 K의 농장에 가져다 놓기 위해 돌아가던 일에 발생하였습니다.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최소한 약 7,8년간 트랙터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트랙터 운전을 잘했다고 한 진술은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으며 손해 사정 문답서에 잘못 기재한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증인 지도 망인이 트랙터 운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었고 패스트푸드 체인점 매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할수 없었으며 망인이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인수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설령 망인이 K의 농사일을 농번기에 15회에서 20회 정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계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위해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운전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때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나 보험회사의 책임부담의 위험성 측면에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즉 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 다 원고 A 또는 망인이 트랙터 운전 여부 및 부업 등 업무종사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었거나 부업 등의 형태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나 망인이 위하 같은 고지 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우야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원고 A 또는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로 자동차로 출퇴근하며 자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A나 망인으로서는 피호에게 망인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망인이 k 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는 농번기에 한정하여 1년에 15회에서 20회 정도에 불과하고 망인이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험설계사 진은 망인의 지인으로서 망인의 직업, 출퇴근 형태 등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조차 망인의 농기계 운전 여부나 부업 형태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